시간왕자의 기술은 샘스라4라는 기술입니다. 아, 일단 샘스라4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세이프핸드를 주신 팬그립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세이프핸드로 세이프 시작해서 세이프핸드로 잡게 y 2 k 로 롤오버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리버스 채플린을 해주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막아주신 뒤에 검지손가락으로 다시 돌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풀툴로 내려가주시고 풀툴로 다시 올라갈 때 리버스 채플린을 리버스, 채플린으로 클로징 하시면 됩니다. 샘 3, 로원 때처럼. 자 아무튼 설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이프핸드진팽는 펭글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Y2K를 해주실 건데 세이프핸들로 시작해서 세이프핸들로 잡게 와, 블레이드를 잡았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Y2K 로버를 세이프핸들로 시작하게 되면 바이트핸들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리면 되냐면 회전을 줘요. 그러면 회전이 들어갑니다.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Y2K라는 것은 바로 오는 핸들을 잡고 내리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더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시면 세이프 핸들이 오죠. 그러니까 회전을 주신 다음에 바로 오는 핸들을 무시하고 두 번째로 오는 핸들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2K를 했을 때보다 약간 늦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번 하시다 보면 음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이프핸드로 시작해서 세이프핸드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신 다음, 아, 이 자세에서 음, 여태까지 많이 봤죠? 샘사를 하면서 이 자세에서 엄지랑 검지랑 세이프핸드를 잡은 자세에서 리버스 채플린을 검지 손가락으로 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바이트 핸드를 엄지 손가락에다가 걸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백 투유라듯이 검지 손가락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풀 투유를 해주시면 돼요. 풀트위를 이렇게 해주실건데 풀트위를 원래 이런식으로 되는거였죠 이런식으로 그런데 자요 자세에서 풀트위로 그냥 내려주신 다음에 풀하위를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실 때의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리버스 셰플린을 해주실건데 중요한 점이 한바퀴를 돌릴건데 이렇게 돌아가서 중지 약지 소지로 세이프핸들을 잡은과 동시에 검지손가락은 빼주시면 이렇게 닫히는 클로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세이프 앤드를 잡은 상태에서 세이프 앤드를 잡게 Y2K를 해주신 다음에 그 리버스 채플린을 하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백 투일 해주시고 백투일을 검지손가락에다가 해주신 다음 그런 다음에 풀 트윌 하듯이 내려가 주시고 풀 트윌 하듯이 다시 올라가 주실 때그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리버스 채플린을 하는데 검지손가락을 빠셔서 이런 식으로 닫은 베이직 그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죠. 세이프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Y2K를. 근데 원래 했던 Y2K보다 약간 늦게 잡으셔야 돼요. 세이프 핸들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리버스 채플린을 해주세요. 그 상태로. 자 그리고 엄지랑 검지랑 잡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바이스 핸들을 엄지 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 백투를 하듯이 검지 위로 다시 올려주시고 풀트를 하듯이 내려가 주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 주실 때 리버스 채플린을한 바퀴 해주실 때. 아, 리버스 헥플린을 한번 해주실 때 세이프 핸들이 약지 소지 약? 아, 중지 약지 소지로 잡게 되잖아요 그때 구하동시에 바로 검지손가락을 빼주시면 이런식으로 다치게 돼요자 이정도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제 채널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번씩은 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 설명란 보시게 되시면 제 블로그 링크가 있을 터인데 그 공지글 한번씩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제대로 강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